나는 80이야 제자리에서 들기를 잘해 나는 흑백나라에서 왔지 안녕 나는 80의 동생의 집사이야 나는 공중에서 들기를 잘하는 만지천이야 우리는 같이 합체해서 들기를 잘해 우리 같이 합치해볼까? 어 저기 누가 온다 제자리로 가자 음 나는 이거 다 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어쩌지? 우와! 빨리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서 집에 가자. 키가어디야 우리가 지을 합쳐보자. 영차영차영차영차영차영차영차 조금만 더 힘을 내. 우와, 바뀌다. 우리 가 드디어 탈출했어.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가자. 이제 드디어 집에 갈수 있게 되었어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나도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